자 <웃음> 닌자 도구를 제가 얻고 싶은 걸다 얻고 왔습니다 자 어, 손가락필이 있고요안개까마귀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지창 이렇게 소지하고 있죠? 장지창 소지하고 있고 아 저거 안, 안하고 왔다 <웃음> 무슨 마루였지? 소비 마루였나? 시비 마루였나? <웃음> 시비 마루를 장착을 안한것 같네요. 이게, 독이 든 거식이라는데, 어, 소태도. 째깐한 칼인데, 이걸로 했떠먹으면은 몸이 안 좋겠죠? 안녕은세요 여러분! 새롭게... 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맡고 레차 뉴비에? 의나 아, 플레이. そ 피해 탁기왜 피해 닦게 되지? 아, 나타 가토에 회생 비 가와는 이 아,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구나. 류가토가유에 빼앗긴 것을 돌려놓으면 된다고 캐차의 부족 캐차의 부족이 있으면 기불에서 용해캐차가 가능하게 된다 용해캐차는 용윤의 물방울을 소비한다 그러면 한 번에 모든 용해의 환자가 괜찮다 소지하고 있던 기침 소리가 사라지고 내려왔던 명경렬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물방울 있죠 어? 물방울 하나뿐이었나?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귀불에게 빌라고 용의캐 케차 메뉴가 해급되었습니다 야, 용윤의 물방울을 소비해서 케차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비나이다비나이다 드래곤롯 힐드 모든 용의 왕자가 케차했습니다 나 이거 한명 일일이 일일이 찾아가서 회복시켜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오호 오효효 여허허 30%로 올랐네요 우리 아, 아저씨한테 다시 가볼까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황자님 안 죽어도 되잖아 아니 안 죽는게 아니고 저거 뭐지? 저걸로 쿠비마루 에이 뭐지? 불사백으로 안해도 되잖아 이러면 그냥 아시나 사람들랑, 이 편먹고 그냥 싸움에서 이겨버려 <웃음> 이제 물방 u l b a n g or Odova, you haven't taken there. Oh, my s i 사습니다 <S> 호노 o 지 n 호노 s Who k 어 o w s Who knows? Who knows? Who knows? Who knows? Who knows? Who 의 n o w s Who knows? Who knows? Who knows? Who k n o 이 s Who k n o 할 것이다 오카미 여인무사들 의수닌자도구의 모든 것. 근... 어? 이거 다 모은 거야? 어? 이거 다 모은 건가? 아근데 이거 정보 미예금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아 이거 환영했쿠 나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필요한 아이템이 없네 나한테. 그러면은 관통 팽이랑 아 이거 주워들은 걸로는 봉황의 자줏빛 우산이게 이또 필요하다던데. 저거 이게 보니까 오, 그 어제 잡은 그 칠면무사? 그 귀신같은 애들이 이제 코, 코코볼 쓸때 이걸로 막아준다더만 설명에도 써있네 봉황의 은총의 신성인기 들어원령종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코코볼을 막을 수 있다 아, 이말이야 <웃음> 결국에 이거 아 이거 400원에다가 이것도 뭐 600원 1000원일텐데 여기까지 아우 이거 돈 엄청 드네 가두중이어도 깎는데 저게 h p 야최근을 관통팽이랑 금전던지기가 있네? 돈 던지는거 아니야? <웃음> 아 이거 해금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아 이거 해금했더니 이 금전던지기 정보가 해금이 되면서 이쪽 이쪽이 이제 뭐 3티어라고 치면은 이제 3티어가 다 해금이 됐네 여기는 이제 채동, 최종 최종 티어인거고 주작의 홍련우상 우산 불공격 때미지 화상의 축적을 만난다 오. 이거 뭐 불쏘 잡을 때 필요한거 아니오 <웃음> 복납 떨리기 말라서 황금빛을 띠게 된큰 부채 금전을 떨어뜨린대 돌아선 자는 갖고 있던 물건이나 금전을 떨어뜨린다 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는 <웃음> 복납이다. 미친. <웃음> 이게 강탈이지 복납이냐? 자줏빛 연기 불꽃. 음. 관통 사비마로무도 이거 실령 깃털의 안개. 불가르기. 아뭐 이딴 것들도 있고. 일단은 나선호를. 찍자 나선호 찍고 와저오 어디서 구하지 저거? 이거 사는건가봐 어디서 이것도 그렇고 일단 나선호를 너 그거 했던 말이잖아 잠깐만 요아저 얼마 필요했지? 이건 나중에 쓰자 무거운 주문이가 이렇게 많네 500원이었죠 이거 하나에 500원 이거. 고게 100원이란 말이야 음, 나 적금 든 것도 많아 900원이었네? 아 이런 <웃음> 아, 이, 이거 아니잖아 아, 설마! 아, 설마! 설마! 아, 설마! <웃음> 아, 안 돼... 이거 하고 해야되나봐 1600원 필요하네? 할수 없지 이바의形을세이세이 노리카가 치고무거다 고맙습니다 아비 아 이거 그냥 두 개를 딱 써? 그냥 이거 400원 쓰고 두고운 주머니 하나 쓰자 그럼 72원 되자 알비한테 볼일이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나선우 이게 이게 또 좋다고 들었어 나선우랑난 이거 하고 싶은데 돈 모으면은 이거 찍으러 갑시다 이거 근데 재료가 없어 어? 이것도 풀렸네? 유리수리검 기원의 유리의 은총을 받은 수리검 카타시롤를소비에 사용한다 3,000원이야! 와... 유리사비마루 유리도끼 유리의 정화 기원의 유리 은총을 받은 화통 카타시로 소비에 사용한다. 뿜어 나오는 보라색 불은 원령에게도 데미지를 준다. 이걸로 와 귀신 잡을 수 있나봐. 단이 불에는 화상 효과가 없다. 어? 어? 아 귀신 잡는 불이네. 화상 효과가 없는 대신에 엄청 세지나봐요. 뭐. 아라클리즈쥬가시켜이로그스리슬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나스구슬 수수구... 찌르기식, 회전식 야카타시아 이게 1밖에 안되는구나 아 도끼나 어사위마루도 하나밖에 안되네 아 근데 이건 때릴 때마다 카타시로를 소비한다 했어 장치우산도 가드할 때마다 저 소비한다 그랬고 폭죽도 두 개고 근데 화통이 이제 세 개죠 이런 건세 개네 안개 까마귀도 두 개네요 까마귀 한번 써보자 잠깐만 이거를 하나씩 보자고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까다시로 올리기로. 저 다섯 개다 쓰면은 저게 되는 거겠지? 그냥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아, 하나라도 쓰면은 이게 재충전이 가능하네요. 음. 나서노. No. 오호! 굳이 이거 맞으면 쓰나 본데. そこもと.それ. 시카노번. 아저씨한테 해 달라고 해 보자. 공격해 보셈 공격하셈공격하세이 <목소리> 내가 가드하는 걸로 해야겠다. 마다마다. <목소리> 공격만 해야 되네, 내가. 음. 부딪혀서 소콤부터. 소코모토 또는 슈렌더가 それ가 심... 소코모... どう나な한 분... 모아... 소코모토 또는... 사아... 민간의 주름을 펴주고 싶대... 모이전 7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좋아! 데워... 오 이런 것도 있네? 지금까지의 수련을... 이 어, 이렇게 되는구만 이게 제자리에서 쓰면은 위로 점프하네 뒤로 가면은 저 뒤로 가버리고 이런 느낌이구만. 유터어다 오, 무이전 더 강화 안 돼? 야, 이거 엄청 강하네. 아 아니, 이거... 이거 아니잖아. 와... 관통 까마귀 아니, 저 관통팽이가지게... 데미지랑 냥 깎아버리네. 맞다, 소코모토노. 어, 아저씨가 좋은데, 이게? 뭐아서 이제 저걸 하러 가볼까요 다시 용이도 쾌차 시켜가지고 얘도 이제 괜찮졌지. 나마다네 다들 근데 <웃음> <웃음>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는 모르네. 이 물방울 있거든요. 팔단 판단 말이야. 이거 비망록 이거 필요 없죠? <웃음> 탕챕... 탕체... 탕에 대한 비망락 이것도 있네 표주박 시앗도 있네 참 자, 네, 하... 이... 여섯 개면 충분합니다 <웃음> 충분해 충분하다 생각해 가자 선봉사 가자 저기 뭐 밑바닥도 다시 해야되는데 뒷바닥에도 뭐... 아이템이나 그런거 있을텐데 지구 <놀람> 지고 넘치 87 여러분 그러니까 스킬포인 i 3, 3이나 있네 일단 다조지자 o 요 e 명 있네 있네 여기서는 피해 안개술법을 씁니다 안 들키면은 하지만 어? 오 뭐야? 왜 나타났어? <웃음> 왜 나타났어? 어 오이소끼에 나타는거요 아! 아아뭔가 <웃음> 아, 아! <웃음> 던지네? 오롯단 말이지. 숨어. 오 숨기 성공? 어. 맞는구요? 아. 받는 거요? 아,는 거요? 아이씨. 어이 미진! 와 이거 엄청 좋다 아 잠시만요 왔어. 궁금해서 지른 그보더라 기계식 키보드가 왔어? 얘네 사탕 많이 주네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보자 저거 금전을 부르는 미, 부, 풍선. 아 지금, 지금, 엔좀 늦었나? 뭐야 얘네 아 사탕 먹은거요? <웃음> 어이 뭐야 돈 많이 들어오나? 오! <웃음> 오! 오, 이거 써서 이게 돈 많이 들어온 거겠지? 아닌가? 맞다? 긴가? 민가? 하네. <웃음> 이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계월로 올라가는 건가? 벌레들이 많아. 내가 쓰면 안되나 세보이는데 <웃음> 4번 타자야? 아 카타시로 다 썼는데? 안돼 안돼 아이 벌레가 이렇게 많아 아이템 어 뭐야 또 일어나는 거 아니지? 응? 어 <웃음> 뭐야? <웃음> 괴물이야? 그 상태로 있는 거겠지? 오 지라배. 제 호... 상태가 그거네. 아시나성 버려진 감옥 밑에 그어 애들처럼 됐네. 뭐야? 해비가 기와 너두 아츠 알죠? 뭔 개소리요. 하나는 꽃가미요. 한번 어?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아네한번 맞네. 한번맞나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맞네. 한번 어떤? 도예시카라바 오고 마리 오고 쌀, 오고 메는 니가오미코사 오고 메자님 황자님의 쌀? 우린 쌀 같은 거 취급 안 하는디. 어, 아 쟤. 쪽게다이말이제 이거 스샷 찍어 놓자 오케이 <웃음> 여기서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